영적전쟁. 적크리스도와의 영적전쟁.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를 받고자 합니다. <웃음> 불세례 사역에, 뭐,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그 책이, 이렇게까지 파급된 영향력이 있을지도 몰랐고, 성령의 불이 많은 사람들이, 불을 받게 될줄 몰랐습니다. 어, 불세례 사역에 내가 내게 불세를 주노라 그 책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세례 책 1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불세례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어, 열풍이 불면서 모든 개척교회들도 희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도 기도하면 인천의 주님의 교회처럼 김영도 목사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하실에, 특, 지하실에 박혀가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더럽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불스레 책 쓰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 이 모든 책을 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어, 그 송도들에게 바친다는 그런 예, 글도 썼습니다 <웃음> 초창기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략 진작하건데한 5만에서 7만 명 이상이 주님에게 왔다 간것 같아요 그분들이 왔다 갔을 때 하루 혹은 이틀 일주일 한달몇 개월 또 1년 이상 같이 있기도 하고 그분들과 많은 교감과 영적인 감동과 또 아주 친분을 쌓기도 하고요 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기에 사모한 사람들은 무조건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왔든지 오지 않았든지 간에 예, 주님의 교회만 오면 저는 마음을 열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도로는 헌금으로 어떤 관리도 없이 그냥 그분들이 헌금해주기 때문에 새벽녘이 되면 그분들 기도하는 분들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먹기를 해왔는데 그들이 와서 헌금해주고 같이 기도로 동참하기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과 함께 계속 먹고 마셨어요. 잠잘 자리가 없어도 교회 의자에서 잠자고 그때 같이 계셨던 분도 들 있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어, 최권사님이 안보이시네최 최숙기 권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최숙기 권사님도 초창기에 오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 그리스인들 그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인 지체들이라면 무조건 왔어요. 그분들이 소문 듣고 오고, 몰려들고, 그리고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도 오고, 소위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에서도 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이단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무조건 받아왔어요.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이 넘쳐 있고 그분들도 시간 내서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어요 때로 어떤 분들은 주님에게 오려고 할 때마다 그분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면 사단의 세력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에게 올때 쉽게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차가 거꾸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송병수 집사 같은 경우는 주님에게 등록하자마자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몇 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요 그때 송병수 청년이었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외국인 흑인이 여자분이 우리교를 회 찾아오는데 스페인에서 출발했는데 자기 패스포드하고 지갑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어요 비행기 타기도 전에 그래서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가지 말라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김영도 목사가 가짜입니까? 만약에 김영도 목사가 가짜라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물건들을 찾지 못하게 하시고, 진짜라면 착해 주시옵소서.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물건을 찾으면 내가 진짜 못 찾으면 가짜라는 거야 내가 혹시 여러분들도 뒤에서 그러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오늘 길거리에 서 누구한테 침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는데 김용도 목사님이 가짜라면 뺨 맞지 않게 해주고 진짜라면 뺨 맞게 해주고 또 그렇게 또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서 저는 진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김용도 목사님의 우리 아빠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DNA 검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볼 필요도 없어 얼굴 보면 다 알아 거기다가 머리까지 더 빠지면 더 확신해 할렐루야 아멘 도하라네 자 그런데 그 스페인 오신 분이 그 마드리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스페인 광장에서 울면서 그 자리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 가는 것이 한국 가는 것이 그뭐나면 한국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분이 버스 안에서 우연히 자기의 패스포드와 모든 지갑 이 물건을 하나도 이름 부리지 않고 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버스를 타다가 내려서 다시 마드리드 광장 가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십자가 형태로 엎드려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입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울면서 그런 감정을 했어요 김용두 목사님 진짜다 진짜다 참나 주님 참 별스런 일들이 참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대접하고 우리 교회의 팀들이 어렵고 힘든 데도 그분들 내가 광고하면 성도들이 와서 그분들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꽤 비싼 식당에 가서도 접대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크고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주님의 교회 왔을 때 저는 이제 그분들을 물어보면서 이사 오는 사람 주님의 교회에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또 섬기게 되고 추림의 교회 또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팀들을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는 중보기도 팀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골방에서 중보기도 지금 있는 이 골방보다도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방에서 3, 40명이 밀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름에 땀을 벌벌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들 중에 천국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또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고 또 재직들이 자꾸 모여서 남녀 순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조직 하나씩 하나씩 조직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어, 오늘 여러분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남녀 순교회 조직이 있기 전에 기도팀들을 좀 많이 움직였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땀을 벌벌리면서 완전히 찜질방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나도 이제 그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리더들을 세울 때마다 다양한 충격적인 영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한국 여러 곳에 내가 지방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목사님들도 주님의 교회처럼 불세례 교회, 지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의기투합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주님의 교회 지교회를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렇게 무산되가 일수였어요 한번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기도 공동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전국적인 그런 기도운동본부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팀들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또 하는데 주님 교회에서 철류하고 왔지만 자꾸만 갈증을 더 느낍니다. 주님의 더 깊은 임재와 기름 부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화라락, 뭐 옷자락 소리가 막 나면서, 왜그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 옷깃이 스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안에 기도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기도로 뜨거워져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기도 모임을 좀 뜨겁게 활성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확열어지고있어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 둥그렇게 앉아서 계속 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사탄 루시프 코놈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냐? 저놈이 아, 나한테 나타났던 저놈이 내가 쓰러져 있었는데 교회에서 쓰러져 있을 때 사역 다 끝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얼굴 들이 밀면서 이러면서 발톱을 막 늘어났다 줄었다는 걸 이걸 보여주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놈이 이제 나를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보다는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겠죠 이제는 안 되니까 기도팀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기도팀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오늘 종보기도 팀들은 다죽은 거예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의 얼굴이 거기 시작하면서 중보기도 팀들 사이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홀리 파이어! 성령 갚아! 하면 같이, 홀리 파이어! 성령 갚아! 아버지, 주여! 성도들이 막 이러면서 하면 그놈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아니 저놈이 왜 나한테 안 오고 기도팀들 사이에 들어갔지? 사단의 얼굴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놈이 기도하는 것은 진짜의 가짜야 진짜의 가짜야 가짜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놈이 희죽희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면서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사단의 얼굴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쫙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사단 루시퍼 얼굴로 확 바꿔지면서 또막 낄낄대고 웃고했다가 웃었다가 또 다시 또 성령이 뻔하려고 하면 사람 얼굴로 싹 바뀌어지고 사람의 얼굴 본 얼굴로 있다가 루시퍼 얼굴로 됐다가 본 얼굴로 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알고 있어요. 계속 아, 기도를 아, 계속 해가가는데 아, 아, 사람의 얼굴로 됐다가, 루시퍼 얼굴로 됐다가, 계속 그렇게.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귀신의 얼굴로 보였다가, 다시 축사하면, 마귀 얼굴로 보였다가, 암흑의 얼굴로 나타나고 근데 당황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그 놈도 역시 나를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장난질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다니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하다보면 내 믿음에 한계가 있고 내 믿음을 사유도 귀신이 안나 그러면 살짝 두드려 예수는나가계시신 나가 근데 안 나가 그러니까 조금 더 강도를 세게 나가 안 나가다니까 귀신이 유발을 해요 내 영역을 소모시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모시키고 진을 빼고 오래가고 끈질기고 일을 갈면서 약을 반짝반짝 올리면서 너영역으로안돼 그러니까 영역으로안 되니까 힘으로 해봐더 크게 외쳐 더 힘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막좀더 세게 때리고 부딪히고 막그러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아야 아야 아야 아프단 말이야 살살 때려 그러니까 어더 세게 때리면 귀신이 아프구나 더 세게 때렸어 더 세게 때렸어 그 귀신이 어디로? 눈으로 목구녕으로 들어가는 게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다가 자기 딸게 귀신이 들어가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어가는 게또 보이네 눈에 들어갔다가 얼굴 들어갔다가 여러분 귀신이 몸에 막 돌아다녀요 아프게도 하고 눈에 들어가면 눈에 뱀이 두 마리가 있어요 오른쪽 눈에 한 마리 왼쪽 눈에 한 마리 그래서 축사하다가 눈을 확 쑤셨는데 눈이 멀어 버렸어요 순간순간 착각하다 보면 자기 딸을 장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 목사님한테서 연락오는 그 사람은 축사를 하다가 너무 많이 두들기고 두들기고 두들기도 보니까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죽여버렸어요 군에 갔다가 휴가온 청년을 집회 때 귀신이 뚫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요 안돼요 손을 대요 안돼요 성령의 부로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드러난 사람이 누워서 팍 발작을 해도 귀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축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고 육체 힘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귀신은 내가 그렇게 해도 귀신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하기를 원해. 힘으로, 멀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하기를 원해. 아니, 남이 휴가받은, 휴가받아서 교회에 온 청년을 때려서 죽이다니. 그래서 부부가 구속이 됐고, 아들 며느리도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억해. 목사님, 절대 손대지 마세요.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누차. 자칫 잘못 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한달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축사하고 고쳐서 엊그제 갔대요. 밤새가록그 사람하고 실험하는거야. 나간다, 안나간다, 나간다, 안나간다. 나간다. 그래서 축사하는 사람은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아, 이 부분까지. 내가 여기까지 해야되고 그 이상은 하면 안되겠다. 내 영이 소모가 되겠다. 내가 귀신이 나를, 내 영역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럴때는 딱 멈추고 회개하는 게 제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세요. 믿음을 할수 있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영안이에서 보이고 그렇게 해도 와, 다 뱀들이 많구만. 뱀이 아래 배에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셉 전사나 우리 아들 요셉 전사나 주원 전사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뭐가 보여도 보지 마라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영어좀 진단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진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반드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본 것도 다 아닐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귀신은 사역자를 통해서 속이, 속이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이사었는 100% 창업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역을할때안 맞으면 얼른 시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네 아 이거 내가 미혹됐구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열어져서 100% 다 영이 열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지난번에 제가 순천 처음 집회 갔을 때그 기도원장 원 아들이 군에 갔다가 휴가 왔어요. 그때도 학산이라는 청년이 부모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했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편에서 성장을 했어. 엄마는 진짜 갈라서서 나갔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치꾸러기야. 그러니까 이게 한이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원장님이 돼가지고 가끔씩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나고 그러는데 군에 갔다가 집회 피하는데 이게 용이 드러나 버렸어요 똑같은 비슷해요 그랬을 때막 강력한 1등급의 마귀가 군대 막에 드러나 버리니까 집회 도중에 막 난리가 나서서 그러고 나서 성령에 팡 우리 팀들 가동하고 사모님 가동하고 나도 그러고 우리 팀도 우리 집에 가면 같이 가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의 풀을 평소에 받는 게 중요하고 자리고도 하는 게 중요하고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그 아이를 꼭안 하세요 아무개야 정신 잃지 말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지만 여러분 혼적인 능력도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멘탈 약하면 안 돼요 그주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본전의 의지가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떼글떼글 굴르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내가 이놈을 죽이려고 군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있겠는데 이놈이 여기 왔어 귀신이 속에서 막 소리지르는 거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엄마가 기독교 하는 사람인데도 속수무책이야 자 우리 회개합시다 엄마도 회개하고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의 가정사 문제를 내가 왜 그들의 가정 때문에 내가 회개해 그런데 회개를 해야 돼 목회자니까 남의 가정인도 내 가정의 일로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많이 일어나도 전 민족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반 사람이 회귀하면 친구들 다 회복되고요 요배의 가정도 다 회복이 될줄로 믿습니다 회귀가 제일 빨라요 축사되는 것도 그래서 축사가 다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 벽두손 들고 회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귀신을 어떻게 다룹니까 무슨 수로 다룹니까 내가 영한여러도 무슨 수로 앞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줘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딱 회귀하면 깨끗이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 나한테 큰 절을 하고 눈물 을 흘리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막 그러고 야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밖에 없다 그 원장님이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아들살렸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들살렸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한동안 몇년 동안 거기서 집회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회복되고 나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무슨 소리를 한지 아세요? 불신들이 가짜다. 신학이 또 배려놓기 시작했어 신학이. 우리가 그 숙소에서 누워있던 잠자던 그곳에 이불 그대로 놔두고 집회 끝나고 나오니까 그 원장님이 거기다 잠자다가 다른 강사 목사님이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거기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굴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아니 여기서 누가 왔다 갔냐고 누가 잠잤냐고 아이 목사님 김용도목사님거 강연사모님 여기서 잠잤다고 세상에 내가 여기서 잠자다가 불벼락을 맞아버렸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줄으면 내가 잘걸 또 그런 분, 여러분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와서 잠자자고 또막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은혜가 평생 갑니다 신학교 갔다고 성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기도 팀들에 상태를 다 보여주시고 볼라고 본것은 특별히 사탄 루시퍼 그놈 하나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계속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 근데 그 루시퍼가 들어간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정체를 알고 있는 걸 서로 알아요 자 근데 그 기도 팀들이 그 사람의 인격에 미혹이 됐어요. 그 사람의 신앙 경력에 다 휩쓸렸어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 신앙 경력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녹슬게 미혹을 돼 버려,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경력에 나는 이런 사역도 해봤어, 저런 사역도 해봤어, 이 사역, 저 사역, 저 사역 다 해봤어. 그러니까 그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있으면서 안 나가면서 한동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똑똑 따먹듯이 미혹시켰어요 불리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백봉료 성도도 그랬고요 거기에만 같아 그러면 그 영혼이 같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에서 온 외국인 사역자도 부부가 예언사역자라고 하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구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 상도 달라 그러고, 지금도 인터넷에 올리면 영문 웹사이트에 올려서 주름교의 김영도 목사님도 우리 잘한다 주름교도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진을 막 같이 찍은 사진을 대서특별해서막 올려서 미혹하는 일을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던 그런 여자도 와서 그런 짓을 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고, 영적 하나님 나라의 재편성이 필요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기란 표적이 따르리니, 제대 내 이름으로 기술을 추천하고, 세방어을말하며 할렐루야. 자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절기 중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지자들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전쟁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영적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광야길 가고 있으며 그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할렐루야 같이 하자 적 그리스도의 영들을 정복하라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3장 4절 읽은 것처럼 적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수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질문을 다 우리가 궁금해 하기도 하고 두종류 질문을 해도 됩니다 왜냐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악한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안티 그리스도 영문으로는 적교선 말이 안티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이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적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 뭐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장 큰 존재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마귀야, 마귀. 예.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이고요.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타날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예요. 자,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전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적그리스도화 시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 만드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형도들이 많아진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교회에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런 사역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교회에 비척을 받은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 그 사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 적 그리스도의 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 있, 있더라도 정체성의 위기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확실하고 영적으로 살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표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유혹을 해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술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술파티를 한대요 그것뿐만 아니야 부부간에도 포도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제 술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죄가 아니야 부부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니도 안잔 나도 안잔 가정적으로 분위기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잔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받아서 그래 제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 가면요 포도주 줘요 포도주 마시라고 특히 비즈니스 타고 가면은 비즈니스 자석에 타면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기는 목사님들이 그걸 마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목사님들이 그건 뭐예요? 그걸 음료로 보는 거야 음료로 마귀가 하나님의 양인 양 온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자,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후서 2장 3절 9절 10절 쭉 봤잖아요 미혹하는 거야 성도들을 미혹해요 고의로 미혹하고 혹은 돈으로 미혹하고 이성으로 미혹하고 다른 교회로 미혹하고 육적인 교회로 미혹을 해서 영적인 교회를 육적인 교회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저 크리스토의 영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거짓된 종교죠 신천지라든지 어떤 그 교주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가지 보음 전도자들이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선도들인데 그들 교회를 종교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사회적인 이슈의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 저크리스영들이 그런 짓을 해요 본인이 주장하고 위치를 그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하지만 사회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거기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적기수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믿으면 곤란해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도 내가 천국간 동안 생각하면 곤란해요 또한 가지는 분명히 처서은보금전도자야요 분명히 사역자야 성령 의 역사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영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빠지거나 미쳐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을 따라면 신세 조지고 망칩니다 또한 가지는 내가 성령 사역을 하는데 성령사역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천목으로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또, 저교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사람들 있어요. 기성교회 안에 이런 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방언을 하면, 방언은, 방언은 이미 끝났어. 예수님 모시고 나서 방언은 끝났으니까 방언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사를 마귀 역사로 보고 큰인에게 만드는 자들도 첫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은사애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어떤 은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남용하게 되면 함부로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첫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언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투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면밀하게 따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의 체계와 질서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잘 분별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부인하는 자들도 역시 첫리스도 예언을 가진 자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장로교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당장 일반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대에 가서 배워보세요 사도들이 죽고난 교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끝났다 은사는 끝났다 방언할 필요 없다 이런 적극서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이 축사되고 쫓겨나하고 휴가 와서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신학교 가니까 통적인, 개혁적인 신학이, 화난 신학이 한국 사람들을 영성, 그 개개인의 영성을 다 망쳐버립니다. 같이 봐.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신다. 절대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주님. 이렇게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그리스인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저 그리스 의원을 가진다 이렇게 많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하세요 두려워 말라 너는 원수들의 공격을 역영하게될 것이다 이미 원수들을 이기고 있으며 이기게 될 것이다 원수들을 분병을 쓴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게 놔라 목숨 걸고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런 매우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다른 영적 체계가 있고 새로운 구조가 있고 변경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틀도 있고 많잖아요 재조정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재편성되는 상황이 앞으로 부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작전 참모라든지 조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내 지혜를 누가 써먹고 써먹고 써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냐 내가 사랑을 실천할 분량이 어느 정도이냐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세상의 제도적인 그런 것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주임을 하려고 러면 부딪힘의 연속이야 나중에 상처받고 배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것은 영적 전쟁의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조직이 되었다가 해체되고 조직이 되었다가 되었다가 해치도 아 이번엔 이분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못 놓우 뭐 문제가 이렇게요. 그고또 영적인 교육 한다고 가 근데 자매들 여자들 여학생들을 데려갔더니 알고 보니까 또 가서 음란이 많다고 또 여자들을 스포츠물로 다깎아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가 나를 신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목회자가 똥싼 것을 그것을 인부를 먹이 먹인, 훈련처럼서 먹인다는 거야. 입을 찢어야 돼. 예. 그런데도 2천 명씩 3천 명씩 모이고 있고요. 서로 뺨을 때리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보통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예. 새로운 것은 그런 것을 배우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더 받으라는 얘기에요 할렐루야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로 강함에서 더 영적인 강함으로 할렐루야 자 그런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을 부셔버릴수 있고 파쇄시킬 수 있어요 대직기도를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폭로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음. 자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 제림 직전에 나타날 텐데 앞으로 먼 훗날의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고 철야기도 하지 않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불받은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 세력 나타날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달락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말까지 기다리겠다는 신사요 나태한 태도 애매모호한 자세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다니엘서, 요한 게시록 이런 성경은요. 말세를 만난 앞으로 마지막에 등장할 그 나라에 대해서 게시와 환상을 통해서 받았던 종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마지막 종말에 등장할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저 그리스도와 그때 당시에 있을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영들을 대적해야 되느냐 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해요 두 가지 인격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자더크리스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마지막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 세력은 마귀의 영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을 끌어모으는 데 천문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높여줍니다 사악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잘 조직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조직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령께서 임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조직과 질서와 체계가 거꾸로 뒤바뀌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질서와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믿습니까? 나치주의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체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신념과 영적인 것을 혼동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장악하게 해요 전국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인 이슈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새로운 조직 질서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섬세한 점재적으로 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고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예. 교회가 앞으로 싸워야 될 미래 전쟁은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적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영역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반유대주의가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스라엘을 뚫겨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 잊지 않으세요. 나중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남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저나 여러분이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문2 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계시나 은사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들이 항상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적극소의 영이 하는 일은 마지막에 세 번째는 여성들을 억압을 해요 여성들을 억압해 그래서 나중에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그러면서 문제가 되게 돼요 그네 번째는 인종을 지배하려고 해요 일본 보세요 항상 한국을 지배하려고 해요 중국 보세요 공산권 나라를 지배해서 세계를 지배할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또 어느 한 그룹이 어느 한 그룹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적구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자기 그룹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고 예수님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난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우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가난한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죠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앞을 내다보는 일반적인 지도자 중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을 내다보는 영적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국민성이 낙후되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태 성욕자들이잖아요 적글소의 영들이 하는 짓들이 변태 성욕자야 동성애하는 짓들이 성소수자로 성소수 통합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엊그제 베트남에서는 레즈비언이 얘기를 났대요 환장해. 남성 호르몬을 맞고 남성 주사를 맞고 계속 맞고 맞고 맞고는데 얘길 났어 이제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베트남은 공산 정권이 있는 나라예요. 공산 정권이 있는 나라도 이젠 변태 성욕자, 동성애자를 인정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나 보수나. 동성년자들을 그렇게 인정해요 성선수자라 해가지고 그들이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성을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으로 주셨는데 내 기분에 나는 여성인 것 같아 남자지만 여성 쪽으로 가까워 그럼 바꿔버리는 거야 내 기분에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성 쪽으로 가까워 목소리도 굵지 팔에 털도 있지 그러니까 여자 쪽으로 바꿔버려 이게 동성연애자들 뿐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첫 크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적 크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국을 갔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돼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확 열어지더니 사모님하고 나하고 계속 앞을 향해서 가는데 깜깜 어둠이 깔려있어요. 깜깜 어둠이 깔려있는데 사모님 뭐가 나올 것 같아? 앞만 보고 가자. 손을 꽉 붙잡고 막 앞을 향해서 가요. 산이 보이고 둘이 보이면서 계속 가는데 점점,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밤길 가는 오솔길 하나가 있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서로 의지하면서 등 떠밀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이곳만 지나면 주님이 계실 거야 근데 계속 가는데 갑자기 큰 양쪽에 숲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숲속에 나고 울창한 숲이 있는데 그숲사이에 길은 그 오솔길 한 사람이 겨우 갈수 있는 그 오솔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둘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캄캄한 숲속에 거기에 오래된 교회들도 있고 그 지방도 있고 그 도시들도 있고 숲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오랜 도시와 교회와 이런 것들이 막 기본복이 되고 섞여 있는데 그 들어 볼 때도 얼마나 소름 끼친지 모릅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금방이로도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아요. 아 보니까 이게 무슨 드라큘라 성인가 큰대적들들 빽빽한 도시들 있는데 드라큘라가 나올 만한 그런 곳이에요. 으스스한 분위기에요. 계속해서 와 사모님 얘기가 우리 귀신 나올 것 같다 우리 너무 엄산하다 앞만 보고 가자 계속 가는데 저 앞에서 대여섯 명이 그 오솔길 가운데 지키고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그러면서 그곳 가려고 하니까 막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왔어! 어떻게 여기 왔어!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비켜!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기를 통과해! 여기를 통과하는 종들이 많지 않아! 우리는 여기를 지키는 길목에 우리, 우리 영역이야! 우리 구역이야! 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많고, 저렇게 많고, 이렇게 많고, 저렇게 많고, 절대 딥고 하지 말자 팍 밀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그, 그, 그들도 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함부로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로 와야 하면 화를 내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세게 때리지는 않고 길을 가로막고 가로막다가 우리가 확 들이밀면 또 옆으로 피하고 그러죠 길을 비키긴 비키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그 옆으로 와서 뒤로 와서 우리를 그럼 툭툭 치면서 밀치면서 화를 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욕을 하고 육두문자로서 욕을 하면 우리 사모님 꼭지 돕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누가 사모님한테 그런 말 하면 저도 꼭지 돕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존사. 내가 이유 없이 젊은 애들한테 끌려가지고 뺨 베개 맞고 막 주먹으로 때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소리 들어보려고 그런 거야? 근데 요새는 가만히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영들이 백인 흑인 황인 몇사람에서 거기 앉아있는데 툭툭 치면서 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이제 예화니까 사모님하고 나고 팔짱 딱끼고 가려고 하는데 확 밀면서 사모님이 넘어져 자빠질 뻔 했어요 이아 이년아 너가 여기 왜와 어디 가냐 그리고 또 다른 다른 놈이 한번 나를 딱확 그러더니 야이 새끼야 어? 너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여기 통과할 수가 없어 야 누구들 둘이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어 우리하고 평생 여기 있어 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마귀가 나한테 욕을 할때 사모님께서 절대 화내지 마요 죽게 화내면 큰일 나요 궁부탑이 무너지는 거 욕하지 마요. 또 마귀가 사모님한테 또 욕할 때 나, 나도 사모님한테 이렇게 되고 절대 욕하지 마. 여기 좀 이상하다. 절대 화나게려면 마귀 소금수에 소금수에 넘어가지 말자. 그때 마귀가 더열 받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가로막고 다리를 꼬이게 만들고 밀치고 뺨도든거 퉁도 밀고 그러는데 점점 열 받는 거야. 그럼 나중에 사하여나하고 등을 맞대고 깍지 끼면서 옆으로 옆으로 막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진짜 이따구만 보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한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적은데 둘이서 등을 맞대고 계틈바구니로 사이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주름 속으로 주름을 부르면서 방언 하면서 막 가는데 어떻게 그놈들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이, 저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래 <웃음> 안돼! 근데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막 가는데 자기가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나면 죽겠다 그리고 몇 발짝 하다가 제가 화가 났어요. 어이, 우리 다시 한번 저놈들이 가자. 열받고 분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웃음> 다시 가가지고 야 너희들 와봐.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통과했으니까 가던 길 가라. 우리 건들지 말고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죽겠다는 거야. 야. 여기가 뭐 하는 곳인데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 힘의 연대에 속한 그런 지역이야 모든 사람은 이 힘의 연대에 아래 있어 혈기 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그 모든 사람들이 이 힘의 연대 아래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통과한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 통과한 사람은 거의 없지 가끔씩 있어 그러나 그놈들도 쉽게 통과는 못해 너희들처럼 우리는 평생에 이곳에서 있으면서 힘으로만 사람이 살도록 여기서 묶어두는 거야 결기, 교만, 비명, 그것에 확묶여 버려라. 그놈들 그게 렇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거 가져가. 야, 너 이리 와 봐. 왜? 팔 내밀어 봐. 아. 그러군 그냥 여자 모습으로 한 마귀가 팔을 내밀길래 손을 확 분질러 버렸어요. <웃음> 확 분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아야. 우리는 손부질하면 어떻게 돼요 아 비명 길길게날때 있는데 아야 또 다른 남자마귀 남자모산마귀 너도 이리 와봐 왔다니 손을 확부질어 버리다 아야 왜 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천국 갈 사람은 그곳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막이 자막이 팔들 다뿌질러버렸어요 분풀이로 그러니까 그놈들이 아이고 통과했는데도 힘의 연대에 들어오려고 하네 육체 기질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가라 이미 통과했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 그래 봐야 우리한테 안 통해 너희들은 육체 힘으로만 하기 원한다 왜? 그래야 힘의 연대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너 통과했는데 다시 힘의 연대 안에 들어오게? 그러면서 낄낄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해봐에 우리한테 타격 못줘 하나도 안 하나 아파 야 분질러봐 분질러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곳에 와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그렇게 괴롭히냐 야, 우리도 우리 명령 체계가 있어. 마귀 형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 대장님이 시켜. 그 인간이 마귀야, 아, 그놈이 마귀야. 우리도 하고 싶지 않아. 그 그놈 말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던져졌잖아. 마귀의 명령이니까 한다네. 마귀의 명령이니까. 네. 근데 그 모든 명령도 하나님의 수위에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저주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겠다 빨리 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 내가 다시 또 물었어요 야힘의 연대 말고 다른 연대도 있냐 얼마나 많은데 음란한 연대도 있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연대도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연대도 있고 그런 연대 연대가 사도 없이 영적으로 퍼져 있어요 한참을 걸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막 가니까 그 길이 끝이 보이는데요 그 길의 끝에 누가 광채나는 분이 한번 서 계셔요 신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서 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할렐루야 그렇대요 재채기가 그곳에 딱 주님 그 길목 끝에 지켜있는데 그곳에 뒤에는 빛의 세계에요 빛의 세계 빛이 확 한하게 해서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주님, 너무 힘들었고요, 고통스러웠고 여기까지 오느라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리 손녀 손자 안아주듯이 사모님은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막 비비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명하고 얼마나 기대는줄 아니? 너희들이 나를 사명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더 원한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더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적 그리스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주님을 특히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연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